어 여기. 여기 아 맞았네 네, 네. 어 좋아요 이런거 맞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봅시다 475점 번캣솔랭 상대도 고수고 우리팀도 고수고 모두가 고수인 게임이죠 포탑이 저거 자전공격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칼리 연신 써도 어 일단 아칼리 방심했고요 좋아요 성타 맞으면 안되고요 이렇게 깡타 썼으면 살짝 나가지고 다시 큐한방 살짝 느낌있게 날릴까 고민을 해보고 여기 가비 그리고 큐로 민현먹을때 같이 맞으면 안되고 잠시 두마리.. 아 두마리 펼쳐야되니 경를 안해 가라 아아 좀 늦어 반응이 좀 늦었어 아, 잘 보여? 야아미민현잘 탔죠 좋아요 엘리스 아래 풀캠 미니백 가려놨고 보이죠? 근데 미녀님이 많아서 더 걸기가 좀그렇미녀님 진짜 많았어 더하면 손해볼까 기다 오케이 얘 아마 먹고 이스킬 e 한번 쓸텐데 그거 한번 피해야되거든 그러면, 한 번, 지금 나오는 거. 3렙 되나? 안 되네. 한 마리 못자라구나 지금 제거하기였는데3 0 0미 너무 많죠? 폭까지만 참차고 감사합니다. 줄걸 그랬나? 시합을 치 했습니다. 우와 미드솔킬 나이스, 이거 아칼리가 엘리스 죽이려고 별로 간거 같은데 좋았죠. 즐겨 좀 해놓고 할까 마음이 급했지. 벽도 못 남았어. 게다가 와 오케이! 보이는 걸 보러 나보네 그리고, 스 패를 쓰고 오면 되겠죠? Q를 미년에 긁어서, 홀딩 안 되고. 이 e 스킬 써서, 쿨타임이고. 뜨나, 설마, 이 e 스킬? 쿨 되나? 쿨 되네요. 낚는 거예요. 정글 오고 있죠? 문표 지금 찍... 왜 찍는 거야, 왜치려 방금 내가 개잘한 건데? 일부러 각 좁힌 거죠, 이거? 메시에 긁히면은 시야 보이니까 그거 이 풀로 최대한 넓게 쓰고 이 풀로 쓰면은 그이 e 쓰고 풀 쓰는 것까지 다 맞잖아.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넓게 쓰고 각 좁힌 다음에 거기 있을 만한 곳에 큐쓴 건데? 왜미아한찍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잘했죠. 각을 좁혔어 맞을 수 밖에 없게 좋아요 안좋아요 좋아요, 좋아요. 포탑들이 좋았는데 대포라인이라 그냥 갔다옵시다 이거 필요해 이 헤르메스 이 스펙 때문에 아이 비럭 막 쓰네. 야 그리고 맞아 샤코 리비크 리워크 된 다음에 그 분신이 미쳤어 형들 만나봤어요 형들은 나 만나봤거든 분신이 미쳤어 분신이 말도 안돼 분신이 그냥 걸어 다니는 시식이야 룬 열어드렸어요. 칼날 비 들고 분신이 계속 때려대거든 팍팍팍 때려대는데 미쳤어요 진짜. 탑 샤크 해볼까? 어차피 에이피 계속 사라진 거. 샤크 안 보여요? 에이지 레알. 아 미드 왔네. 왔다. 헤이드. 이 뒤에 빠졌죠? 저는 W스키 없긴 한데 킬 맞추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기 깔끔하고 여기 아 맞았네? 아싸 해야지. 이거 봐봐 공포, 걸어다니는 시식이라니까? 건잘 벌었고 아 근데 바텀 됐었네 공이 없었으면 잡았을텐데 까비 아 라인 밀어야 돼 이러면 라인 관리 잘못했다 한 마리 덜덜 덜 죽였어야 되는데 라인 관리 실수했어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라인 그냥 다 밀고 갑시다 원래 위기는 곧 기회야 어라 이걸 욕심이 내네 와 먹고 왔어? 그 와중에? 오케이 무서운데 나 여기 돌아다니는거 내가 큰걸 안먹은거구나 작은것만 슬쩍 먹고 나 온거같아요 아까 먹길래 좀 걸리겠구나 싶고 아 미안 이제 봤어 죄송 늦게 봤다 너무 끌어주나? 뭐. 집중을 못했네 스피랑 감,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좀 밀어넣읍시다 Q는 쓰면 안돼요 거리 잡으러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욕먹고 상대 레드폴러 간거 같좀 늦게 봤어 라인관련다 딱 살짝 보이긴 하는데. 아, 좀 오반가. 이빠에게렐리스가 먹으러 갈 거거든요. 아군이 네, 당했습다 아우씨. 빙거형 이러면 되나 뭐? 안 가도 던 라인에 큐를 쓰고 싶은데. 이드 네, 네. 어, 좋아요. 너무 잘 들어갔다. 확실히 딱 극대 들어갔어. 바깥에서 쓰고, 땡기는 거는 다 닿아서 땡겨지고. 힙시다. 엘리스가 또잘 밀기로 유명하거든요. 자야템이 많이 멀어서. 안 돼, 종합이 안 써. 아, 맞습데 어? 어?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나이스 잘 맞췄는데, 아, 알로티나 형이 있어. 얘. 아, 안 되네. 와, 돼. 야, 먹이고. 아, 왜 정화 안 썼지? 이드 솔킬 두번 따고 그냥 사전데스 꼬라봤는데 빨리 맞궁이라서 궁극기 자체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진 않는데 파이 아 와드 박아 놓다 보다 파랑 구슬이 라왔으면은 무조건 노아 되거든요. 근데 저저 정도 먹고 빼는 거 보니까. 어? 아 아이보이 플러스? 에이 에이. 에이 진짜 안, 근데 아이보리 궁 왔을텐데 아보 정신 보이죠 데이드 아 진짜 개 잘해줬다 왕금나 차가 주우나? 차가 안 맞아 주나? 아저씨 아니구나 최고공이 스트스로올 때가 됐죠. 아까는 쳐도 네, 괜찮아. 내가 다 보여줄 수 있어. 라디언네? 사 알렸네, 시간도 그렇 일단 한턴 붙어볼까요? 위치 여기다. 내 위치 이거다. 갈리 칼리. 나 이. 걸어다니는 시식기 안 죽죠? 들어가도 막 들어가도 너무 잘 커서 안 죽어요. 아, 10초. 야, 너 레드 있는데 왜 너가 먹어? 너 레드가 있잖아. 지 어, 레드인데 얘가 먹어버리네? 숨어 없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 지금. 진짜 잘한 거예요, 파이터. 니다 예, 것 같아가지고. 한다고 아, 그, 할것같 아, 가지고 솔직히 한 그, 마, 거거 그, 마, 아 마, 그, 마, 그, 마, 아 그, 만 그, 직히 마, 그, 그, 만 그, 어 빠진 거 보고 바로 플래시 이큐지르는 거 좋았고. 아, 그거 먹고 빼야겠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락 가행 가면 좋겠죠, 그렇 자나 혼자 나 혼자 쟤가 엄청 들고 있어. 슬슬 근데 방템 나와야 돼. 얘템 떴어. 좀 무섭다. 끝에라서 그냥 붙어 줍시다. 아 잠깐만요. 아 너무 안 좋은데? 아 무더가 너무 안 돼. 아이스 아 다행이다. 아최 최악은 피했다. 우리. 한번 못했다고 씨발 찍어버리냐고 너무한데? 아... 트트 이거 생각... 아이고...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 스페골카시 설마 설마 했거든? 아 근데 아칼리가 뒤에서 보고 있었어 1차 안내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1차만 안내주면 엄청 단단하긴 해 진짜 엄청 단단하긴 해 뭐야 와 진짜 패스 아 까비 여러분 아쉬운데 그리고 자야가 너무 세 지금 아 이게 진짜 어려워 아, 자야가 너무 세 가지고 그게 진짜 어려워 해야 되지. 아. 어떡해? 나이스. 좋았다 저거. 안 죽나? 오케이. 아, 이 그리고 루시안이 그냥 빡없시 들어가, 너무. 확인할 수 있나? 아, 어떻게 살려, 저걸? 올라갑시다. 이거 뭐 게임 이러냐? 진짜 억울할 정도로 수리하네. 세타나 동순아 속도가 똑같아서. 이드 비었다.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. 안 돼요. 라인 다 박아 넣긴 했는데. 영약 한번 먹고 오죠 안되겠다 아이걸 먹어 야 마법의 영약 사탈을 누굴 찍었냐? 라칸 찍었냐? 아. 안되네 스팬 잘 잡았는데 자야가 너무 세. 어 사탈 라칸 찍었어 자야랑 라칸 헷갈려서 너무 닮았잖아 둘이 졌다 아 아 이거 뭐야 마법 이걸 왜 먹어 아